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미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오. 아우 지난번에 한참 재밌는데 일부러 마무리해서 너무 아쉬웠죠? 보시다. 그다음은 노가다. 아 이건 많이 많이 들어봤어요. 노가다. 노가다. 예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그 막일 막일꾼인데 저는 2번하고 3번 의미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쓰이나? 뭐 못된 사람은 그냥 노가다라고 하나? 물론 이게 공사장의 인부분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비하하는 표현인데 보통 인부분들도 아이 자기들 이걸 아이 노가다 판 노가다 인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노가다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쓸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 1위로 쓰면 은 요거는 좀 안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나쁜 사람 보고 너가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막일, 막일꾼은 원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예요 이거 자체가 나쁜 일도 아니고 사실 마길은 우리 사회에 또 필요한 일이잖아요 공사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없으면 어떻게 건설 현장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건축물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쁜 사람을 그냥 어? 너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하고 일본어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이게 독카타에서 왔대요 어떻게 읽으면 독카타 로 읽을 수 있지만 정식 외래 표기로는 독카타 래요 근데 실제로 일본어 발음은 독카타에더 아까 카타 보다는 까타 요걸로 들리거든요 독카타인데 이게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노가다 독카다독카다 노가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사판에 막벌이꾼이라는 의미로 일본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동의어로 독고란 표현도 있어요 근데 단어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한문, 툭토하고 방향방자 또는 형태방자라고도 할수 있죠 조 자체로는 비어의 의미는 없어요 비어의 의는 없는데 일본에서도 독카타 즉 노가다를 비어의 의미로 쓰나봐요 대신 좀 순한 표현이 이게 도공, 토공, 독고오죠요걸로 쓰나봐요 요트. 그러니까 원래 막노동하시는 분 인부들을 독고라고 하고 약간 비하는 의미를 할 때는 똑같다라고 쓰나봐요. 한국 용례로 또 이제 동일하고 근데 우리 말에선 이제 노가다가 좀 의미가 전성돼서 단순노동 요것도 노가다로 해요. 즉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에서도 복사 업무라든지 이런 기술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겼다아 오늘 신입이라서 노가다만 시켰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사판에 그런 집 쓰는 일이 아쉽해도 이제 단순 노동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약간 이제 변형되고 단순 노동 이런 것도 노가다라는 표현했더라고요. 자, 그다음 용례로 와꾸. 훌륭한 음. 용어입니다. 일단 일본 어 분석부터 들어갈게요. 와꾸는 한자로 이건데 이게 본나무 숫자예요. 뜻은 왜 테두리거든요. 왜 이걸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테두리 일차적으로 테두리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안경테 할때 그런 테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추상적인 의미로 범위 제한, 제약 이런 뜻으로 또 확장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그 뜻은 1번 뜻이 아니라 2번 뜻, 테의 의미에서 왔어요. 이게 실제로는 커프집이라든지 패널. 요런 현장 용어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왁구가 지금 우리말로 쓸그 뜻은 일본에서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용어에서는 뭐냐. 몸매. 얼굴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아, 제 왁구가 되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끼리, 제 남자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어요. 남자들끼리 쓰는 용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이런 <웃음> 분들, 왁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르지만, 이런 이분도, 왁구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꼭 어, 이거 모델 몸매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매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 착하시잖아요 어 요것도 왁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자에게만 쓸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섭섭하시죠? 남자한테도 물론 쓸수 있어요 이분 이게 왁구에 아주 좋은 예. 야 원빈씨는 뭐 몸매나 안면이나다 왁구가 두 가지면서 다 왁구가 되네요. 남자인 저도 계속 보고 싶게 만드네요. 뭔 개소리야! 이게 몸매나 얼굴이아 대체 용어 는 아니고 이제 왁구 빠았다 또는 왁구가 좋다. 아 대체 용어가 되는구나. 그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갑시다. 복부다이랑 표현. 이것도 아주 최근에 핫한 생활 일본어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를 일본어로 분석해 보면 원래는 독고 따이입니다. 특공대를 의미요. 이거한 문으로 특공대예요, 이게 특공대. 이게 일본어 발음으로는 독고 따이에요 우리는 특공대를 뭐 A 특공대도 있고 사실은 좋은 의미로 쓰는데 원래는 일본에서 특공대는 뭐냐면 자살 특공대, 감히까지 특공을 의미해요. 자살하는 그런 부대, 그런 임무를 수여받은 군인을 독고 따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임무를 주는데 너넌 자살 공격대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돌려 서 말하고 표현을 한거죠 특별공격이다 특별한 특정에다 공격 그거거든요 이건 부대할 때 부대고 특별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돌려깐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일본놈들한테 순환을 당했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있죠 사실 위안부는 그 일본에 있는 아 뭐랄까 그 성을 이렇게 착취했던 그런 분들을 표현한 단어잖아요 근데 그 나이 그대로 그뭐그분들을뭐 아, 아. 매춘부 뭐 이렇게 편하게 뭐 하니까 지들도 좀 양심이 찔렸겠지 그러니까 위안부 위안을 주는 여자 위안부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편했잖아요 그런 그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돌려 표현한 거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보면은 지들도 좀 찔리니까 그런 거고 어, 현대 와서는 약구자 용어로 이게로도 많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약구자들 사이에서 혼자 다니는 싸움꾼 자객스러운 그거죠 근데 이게 특별한 뭐 아주 대단한 약구자에서 임무를 부여받았기 보다는 좀 버리는 카드로 쓰여져 왜냐면 상대편 이제 자객으로 숨어있다가 팍찌르고 이게 도망가게 돼있는데뭐 도망 제대로 가겠어요 혼자 이렇게 다른 조직원 도움 없이 혼자 하면 거의 잡혀서 뭐 두드려 맞든가 거의 뭐 살해 당하겠죠 그냥 조직에서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애라든지 아니면 뭐 잘못해서 너 이번에 미션 수행해라 하는 게 버리는 카드로 쓰고 당연히 이제 단독 행동으로 나서니까 이제 습공대즉 독고다이에는 혼자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용어로는 뜻이 좀 바뀝니다 발음도 바뀌어요 독고다이 해갖고 독불장군이라는 의미가 쓰여요 내가 알기로 이게 그 넘버3에서 그 송강호스가 아주 독고다이로 하는 거야 독고다이로 혼캐소코 응. 아마 쓰였던 걸 기억하는데 즉 혼자 결정해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해요. 독고다이. 독고다이는 이런 거였죠. 감이 가 되죠. 요게 독고다이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요 이미지. 바로 요 이미지죠. 누군지 알죠남안보얘 정말 정글 가서 혼자 다 죽이고 다 구출해서 오는 초종적인 그 한국식 독고다이의 대표적인 예로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표현으로 바로 덕후가 있습니다. 덕후. 아, 이거. 덕후는 거의 일상에 정말 많이 쓰이죠 요즘 팬 문화와 더불어서 국어 사전에 근데 덕후는 없더라고 있긴 한데 근데 거기 뭐라고 쓰겠냐면 오덕후의 중말 안 <웃음>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덕후를 찾아야 돼요 한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 근데 보통 오덕후 오따후 하면은 사실 나쁜 뜻을 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그걸 중말이 덕후는 뭐 나쁜 뜻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약간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가서 이게 뒤에 있죠?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쪽은 나쁜 뜻이고 뒤에 쪽은 좋은 뜻이야 좋은 뜻과 나쁜 뜻을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어 일단 일본어 분석을 해보록 들어가 겠습니다 오따쿠! 오따쿠로 되어 있어요 오따쿠 한자로 이건데 이거는 집 대기란 뜻이에요 근데 오따쿠가 일본어 까지에는 없더라고 우리나라 일한 사전은 없고 일일사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영영사전처럼 일본어 사전에 들어가서 이제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뜻은 우리말의 댁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주거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경호예요 경호 댁이 어디십니까? 우리말이 이렇게잖아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가정 약간 추상적인 의미이죠?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대근?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쓸 때, 어, 우리말로 용례가딱 맞아요 그리고 3번에 2인칭 대명사로 쓰 뜻이 있어요 대근 뒤시 우리말로도 그런 뜻이 되잖아요 2인칭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일본어에서도 오따구란 표현이 원래 일본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오따구란 말이 일본어에서도 원래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 게임, 소설, 소설 및 관련 아이템을 광적으로 소비하는 사람 일본어에서는 딱 멸칭이래요 멸칭 근데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 근데 뭐 일단 멸치로 쓰이고 이 한문 분석하면 이거는 어짠인데 뭐냐면 임금 뜻하는 어전 어병 할때그 어예요 근데 일본어에요 어짜를 높임말에 칠요 명사형의 높임말 그냥 탁구하면은 공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바로 오를 붙여서 오타쿠해야 높이배됩니다아 근데 멸치라고 했는데 어쨌든 원래는 이게 일본어에서 높임말이에요 어, 명사 자체도 높여요 우리는 뭐, 뭐 병을 병환 이렇게 하듯이 일본어도 명사 자체를 높임말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몇 용어만 있는데 얘는 웬만하면 다못자 붙더라고 오 사라 뭐옷다네 이렇게 상대방의 물건 같은 걸 사면 웬만하면 그냥 오냥 그냥 붙여주더라고요 자 아까 옷타코멸치라고 했는데 그때 <웃음> <웃음> 이거저딱 안경 뚱땡이 우리 이... 이거는 한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오딱구에 대한 이미지예요. 다시 우리말에 덕후 들어가서 보면은 덕후는 긍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근데 오딱구 유래를 말이 나온 김에 좀더 알아봅시다. 이게 뭐냐 원래 SF 동아리에서 오딱구 집단의 상대방을 오딱구라고 칭했어요. 아까 일본어 표현의 3번 대근유주 2인칭을좀 높인 말. 물론 안았다가 있지만. 오타쿠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SF 동아리에서 좀더 그 일반적으로 썼나봐요 아나 따로 안 쓰고 오타쿠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인터넷 용어는 님에 해당하겠죠? 2인칭을 님? 님 보통 그 우리 실생활에서 님이라고 잘안 쓰지만 인터넷 공간에선 님이라고 2인칭을 그 쓰잖아요? 얘네가 이 오타쿠 집단 내에서는 2인칭을 오타쿠고잘 썼나봐요 근데 이건 썰이에요 <웃음> 썰이에요 오타쿠 여기서 왔다 첫번째 썰이고 두번째 썰은 애니메이션 초시공요새 마크로스에서 이치조식가루가 2인칭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오타쿠인데 이를 팬들이 애용하게 되면서 제3자인 일반인들이 이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부르게 된거 아 이게 뭔소리냐면 초시공요새 마크로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이거 굉장히 유명해서 아실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크로스는 몰라도 요발키리죠요 메카닉은 좀봤을거예요 마크로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치조시카루가 이 인물이에요. 잘생겼죠? 주인공이에요. 이치조시카루라는 표현이 있고 요 캐릭터도 좀 봤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약간 관심있던 분들이라면 요 마크로스의 주인공 이치조시카루가 사용했던 단어인데 마크로스 팬클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팬클럽이 또 정모를 해요. 8 0년대에도 어떻게 모르겠지만 정모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춘민에서, 아, 우리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오따꾸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자기들도 서로 서로를 오따꾸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요 팬클럽이 아닌 사람들이, 아, 마크로스 동호회에서 서로를 오따꾸라 부르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냥 오따꾸라고 불러버려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딴, 어느 게 먼저, 닭이 먼저냐, 닭이,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위치조 식가루가 오따꾸란 표현을 써서, SF 동아리에서 오타쿠 상대방이 오따꾸란 표현을 써있고, 또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제작진도 원래 오따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용어인 오따구를 주인공이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닭이 먼저, 뭔졌냐, 달걀이 먼저인데 한국 용어로서 덕후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전엔 애니메이션, 게임 뭐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얘가 중의적 이랬는데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다 있다 근데 왜 좋은 의미가 생겼냐면 어떤 아이돌 그룹 이런 거에 대한 팬들도 자신을 덕후라고 그래요 덕후라고 덕후 표현하더라고요 파생어도 많아 덕심, 덕력, 덕질 근데 스스로를 약간 비하라고 보이잖 비하라기보다는 애칭 비슷하게 쓰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땐 중의적도 아니야 그냥 좋은 의미로 요즘은 쓰이고 있어 근데 이거에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죠 심형탁씨 일단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또이 사람이 덕지를 하는 그 대상이 도라에몽이잖아요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를 많이 부여해 줬어요 이분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심형탁씨도 순수할 것 같아요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게 아니라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옷 다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옷닦고 하면 이런 이미지 인데 근데 사실 왜 제가 옷닦구가더 순수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냐면 만화를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 애정을 갖고 이렇게 자신의 정열을 바치는 사람들은 사실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속세에 찌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형 탁시를 계기로 이미지 세탁한 게 아니라 오따구 중에 이렇게 순수한 영혼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 따지면 저도 오따구입니다 저도 마크로스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따구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게 마크로스에서 온 용어래 이거 보고 굉장히 어그 반갑기도 하고 뭔가 그런 짠한 감성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따지고 보면 심영탁시에 가깝다고 뭔 개소리야 제 스스로 이렇게 자찬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단어 대망의 마지막 단어 기못 기띠를 할게요 근데 제가 기모티를딱 여기에 넣으면서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야구동영상에 전문으로 등장하는 대사거든요 야구동영상에 뭐 대사가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게 많은데 제대로 된 의성어가 아닌 대사로서 기모티가 많이 쓰여요 <웃음> 많이 나와요 아마 여기서 유래를 했어 어, 근데 이게 왜 대중화 됐냐면 원래 기분이 좋다는 기모찌 이를 아프리카의 모 비제 아마 철구씨일거예요 철구씨가 기모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유행이 됐어요 근데 유래는 그 야동에서 왔지만 음, 애들은 음, 흉내내면 안돼요 음, 야동의 아,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에서 왔지만 널리 쓰이면서 그냥 재밌는 표현으로 정한 어떤 비속어 또는 은어가 아닌 일반 명사의 지위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김호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놀라지 마시고 혹시 제가 그 야구 동영상 따올까봐 놀랐죠 이런 상황일 때이 야옹이, 양이가 김호띠 이런 대사를 한다 하더라도 남녀 노소 불문하고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이 생각이 또이 생각이 또이렇게 이것도 덕구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고 있어요 원래 유래는 야구 동영상에서 왔지만 그래서 좀 일본어 분석을 좀 해보면 이겁니다 기모찌이 기모띠 원래 기모찌이 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합성어가 아니고 문장이 문장 기분 좋다 이런 뜻이니까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개소리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모지는 한문으로 이거예요. 이게 음독과 훈독이 섞여 있는 건데 이 명사로는 기모지 자체도 합성어예요. 한자 기예요. 기긴다 알죠. 그리고 이거는 가지다란 뜻이에요. 모, 원래 못주. 모쥬. 못주라고 아 일본어 폰트가 없어갖고 지금 동서로 못지에서 왔고 이게 못지의 명사형이 못지예요. 못지 모쥬 바로 이거.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문을 기분을 하는데 얘네는 기를 갖고 있다. 이건 가지다 란 표현이거든요 모찌가 가지다 기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봐요 기분을 그래서 마음 또는 마음가짐, 기분, 감정 이런 게 있고 근데 기모찌가 부사로서의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이꾸라까와 동의하죠 뭐 기모찌 오모시로이데스 이 이거는 형용사예요 좋다 란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기모찌 이하면 기분 좋다 이런 뜻이고 뭐 연용형으로 뭐뭐뭐 뭐 하기 좋다 답에 뭐, 어, 야쓰이 뭐 이런 뜻도 된 대망의 생활일어 어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음 요, 요게 마지막 단어였습니다 근데 잠깐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일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의 조차를 해볼게요 한때,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일본어 하면 아예 그냥 금기야 금기 일본어는 그냥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어떤 은어라든지 노가다판 용어 이런 걸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용례를 드린 이 용어들은 뭐 요즘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말의 평범한 외래어로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로 자리 잡고 있죠. 아 외국어로 이제는 거의 외래어가 됐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덕후 뭐 간지 쓰니까 어, 이렇게 써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어학자들은 뭐 일본어가 이게 왜 들어와서 또 오염시키고 야단이냐 하면서 뭐 맨날 3.1절 8리로 되면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꼰대 짓을 하고 잔소리 짓을 하는데 이건 사실 일제 잔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외정 땐 이런 말안 썼어요 다 해방 이후 거의 21세기 들어서 그냥 젊은 층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는 긍정적으로 보냐면, 우리가 왜 한동안 일본어를 못 썼냐면, 해방되고 나니까, 아, 일본 놈들이 다 우리말 못 쓰게 하고, 다 일, 일본어만 쓰게 해서 뭐, 스치맥끼리, 닭광, 와리바시, 뭐, 이, 이런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좀 순화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다 우리말로 대체하는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요즘 뭐 남아있는 단어로 해봤자 우동 정도밖에 없잖아요 어? 우동 와사비 정도밖에 없잖아요 닭광 뭐 이런 말잘안써저 어릴 때도말도 닭광이란 말 썼는데 사실 일제시대 잔재로서의 일본어는 이제 거의 정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후에 들어온 이런 말들은 그냥 일본어예요 근데 왜 이게 긍정적이냐면 그동안 일본어를 못썼다는건말 그대로 식민지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어 이, 어디 일본어를 따위를 써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력도 어느 정도 일본을 그, 거의 뭐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 봐요 한류가 일본을 씹쓸잖아요 한류가 일본을 씹쓸잖아요 이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본은 그냥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 중에 하나야 아직까지도 어, 일제히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런 마인드는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트라우마 있으면 그걸 빨리 개인적으로 떨쳐내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대상 만약에 예전에 괴롭혔던 애를 만났을 때 무서움도 적대감도 없이 쭈? 저하잘 왔냐? 어, 그냥 예전에 고교 동창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응? 걔가 더 이상 나한테 어쩌지도 못하고 요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좋지? 아그 혹은 날그그 그, 그, 그 나쁜 놈그 괴롭혔던 놈 있는데 요런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 개인으로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젠 보잘것 없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한 나라일 뿐이지 우리를 예전에 집에 했던 지배했던... 아, 집에 이런 마인드 가질 필요 없어요 가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젠 일본을 동등한 n분의 1 중의 하나로 여러 외국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오늘 강의로 거리낌 없이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right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